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43조 준용 규정. 동산 질권자에게 선의 취득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동산 질권자에게 선의 취득을 인정합니다. 유치권자의 성관주의 규정이 동산질권에 준용됩니다. 즉,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질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제 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